안녕하세요. 먹풀이 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시내에 나갔다가 재래시장에 들렸는데 할머니들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열무를 이렇게 다 다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겨 가지고 제가 이걸 한 단을 사왔어요. 그래서 이제 열무김치를 담가 보려고 제가 이렇게 한번 찍어 보려고 지금 하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손질을 다해셨기 때문에 거의 뭐 깨끗해서 저는 그냥 자르기만 해도 될것 같은데요 신단인데 엄청 많네요. 어휴 많이 오래 먹겠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물로 깨끗이 여러 번 씻은 다음에 절이려고 하거든요. 이제 열무를 제가 씻어서 씻어서 살짝 절일 거거든요. 열무을막 막 씻으면 막풍내나잖아요 그러니까 살살 제가 한 서너 번 씻어 볼게요. 어린 애기 다르듯이 씻어야 풋내가 안 나니까 제가 음. 이거 살살 씻을게요. 제가 이제 다 닦아 놓은 열무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제가 물다 뺐거든요. 조금 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푹 절여주면 안 돼서 제가 위에만 살짝 소금을 뿌려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념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서요. 제가 이제 이거를 소금을 제가 소금을 조금만 뿌릴게요. 그리고 절여놓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양념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다 이제 좀 이따 이제 불 거예요.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제가 이제 양념을 할게요. 이번엔 제가 이제 밀가루 풀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한 밀가루 단 깎아서 다섯 스푼 정도 다 넣어도 될것 같아요. 이렇서 지금 물은 끓이고 있어요. 이거 물에다가 잘먹김면 옆에 막 붙어갖고 저는 이거를 이렇게 갠 다음에 물이 이제 끓으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양념을 준비해 놓으려고요 그리고 이 풀은 많이 해도 돼요 물은 있다가 물김치니까 이제 다 되었네요. 이렇게 해서 찹쌀, 찹쌀이 아니고 밀가루 풀을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해서 식혀놓은 다음에 이따 이제 양념 할때 같이 이제 섞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거 먼저 해놔야지, 이게 식으니까. 여기는 이제 끓은 지까지 불을 끄고 식힐 거예요. 이렇게 아까 풀어갖고 이렇게 하면은, 군더기도 뭉치지 않고 잘 풀려서 좋더라고요. 끓으면 금방 이제 저는 불을 끌 거거든요. 몇번 저어주고 너무 뭐 푹올려놓요 되게 맑아요. 이렇게 하면 뭉치지도 않고. 그래서 준비해놨어요. 이거는 이제 이따가 양념하고 섞을 거니까. 이제 식혀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양념을 준비해 볼게요. 음, 홍고추, 그다음에 양파, 그다음에 배, 그리고 제가 이제 마늘을 통마늘 쓰면 좋은데 제가 마늘을 빻아주고 이렇게 지퍼백에다가 납작하게 얼려가지고 제가 이제 얼고 나면 얼리고 나면 제가 이제 깍둑 모양으로 이렇게 썰어서 한 개씩 먹기 좋게 이렇게 썰어놓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강은 제가 이제 제철에 나올 때 제가 이제. 까가지고 제가 체를 썰어서 이렇게 설탕에다 절여 놨어요 요거를 한번 갈아 볼게요 물을 조금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걸쭉하게 제가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이따 이제 고춧가루하고 깨가지고 이제 제가 물하고 같이 이제 섞어서 양념에다 부을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저도 고춧가루를 이렇게 연도를 다 써놓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페트병에다 넣어서 제가 냉동보관해요. 고춧가루도 이렇게 제가 먼저 넣을게요. 이따 이제 걸쭉하게 갈아서 제가 물을 조금 더 넣을게요 아무래도 물김치니까 이따 물도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더 갈게요 까지 다 넣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갈아 놨거든요 이제 망에 걸러가지고 이제 양념에다가 같이 어, 넣을 거거든요 저는 미연 조금 넣거든요 미연 안 넣으신 분은 안 넣어도 돼요 저는 미연 조금 넣어요 요정도 요 넣고 그 다음에 또 당원이 있죠 당원 제가 조금 넣을게요 저는, 저는 이렇게 병에다가 이렇게 다 써가지고 제가 냉동, 냉동실 옆에 그 문에다가 자르 이렇게 글씨를 써서 나가지고 냉동실에다 구간해요 이런 것도 다뉴슈가는 아주 쬐끔만 요만큼만 넣어서 제가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대신 설탕을 안 넣었어요 제가 아까 여기다가 배하고 양파를 갈아서 넣었기 때문에 제가 안 넣었고요 소금은 어쩔지 모르니까 제가 이정도만 넣을게요 이게 지금 하나도 간이 안된 상태잖아요 나중에 간이 승거우면 더 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해놓은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위에다가 양념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양파를 조금만 넣을게요. 잘안 보이죠? 잘안 보이는데, 양파 이렇게 썰어요. 죄송합니다. 어,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런 다시팩이 있어요. 근데 얘가 아깝잖아요. 여기서 국물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제가 얘를 여기다 넣어서 이거를 넣어서 이제 그 그릇에 다 담아놨다가 이제 나중에 이거는 버릴 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다 넣을게요. 아깝잖아요. 여기, 이 양념이 여기서 묻어나야 되는데 베어 나와야 돼. 이제 요, 요게 아까 그 양념 갈아놓은 거다채 내린 건데 아까우니까 밑에도 뭐 깔아놓고 일단 나중에 이제 저건 안 먹을 거잖아요. 저기서 아직 이제 더 우러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물이. 그래서 제가 이거 살짝 살짝 뒤집을게요. 이렇게. 아까보다 좀 많이 숨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릇에다 담아볼게요. 간이 어느 정도 됐나? 제가 간을 볼게요. 조금 싱거운 것 같아요. 나중에 소금을 조금 풀어가지고 옆에다가. 보너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릇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아까 요거 밑에다 깔고 이쪽 한쪽에다 놓고요그 다음에 제가 얘를 위에다 국물 불 거니까 아까 잘 섞어줬으니까. Yeah. 물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색깔도 딱 적당하고 음, 이상이었습니다. 한번 제가 요리도 한번 찍어보려고요. <웃음> 제가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찍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어, 여름부터 좀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먹비리 엄마였습니다. <웃음>